우리 공주, 태식이한테서 공주가 숨어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볼까? 여기 있어? 공주, 자주 올라가 있어? 문 닫고 자, 태식아 아 어디 있어요? 사실 공주 저 태식 공주 어디 갔는지 찾아봐 응. 헉, 거기, 있어. 헉,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문 열어주는 거야? 와 우리 태식이 카리스마 있어 오! 공주 나왔어. 태식이 오빠가 문 열어줬어. 와, 역시 오빠 밖에 없네. 어이구, 안녕하세요. 잘했어요. 어구, 잘했어요. 한번더 해보자. 태식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면 공주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. 공주야, 오빠 어딨어? 태식이 오빠 어딨어? 공주야, 태식이 어디 갔어? 방에서 소리 지르다 태식이는 문 열고 나오네. 똑똑해서 문 열고 나왔어요. 어이구 귀여워. 문을 열고 나왔어요. 엄마가 거기다가 넣어놨는데? 또 들어갈 거야? 안 돼. <웃음> 여기 들어가봐 <웃음> 우리 탄식이는 문을 열고 나오네요 아이, 공주 어디갔어? 엄마가 여기다 방문 닫아버렸어 거기서 소리가 나? 태식아 공주 어디 있어? 응? 공주 어디 갔어요? 모르겠어? 어구 어구 우와 우리 태식이 엄청 똑똑해 문 열어주는 거야? 아이고 아이고 공주 저 위에 있었어. 그만 하세요 이거 뺏어야지. <웃음> 어이 거울 다 보시려 그래? 야야야 안돼 안돼 이제 그만해.